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앞으로 손을 놓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때요? 목과 어깨, 또 등쪽이 뻐근하고 아프다고 느끼신 분들 참 많으시죠. 또 때로는 머리 쪽에 두통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목하고 어깨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의 이런 형태의 몸을 자세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운드 숄더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어깨 등의 기본적인 그 자세를 바꿀 수 있는 W 포지션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떤 글자요? W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네,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 영상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목겁게 아프신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W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가락 하나씩도 활짝 펴 주시고요 기본 포지션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할 때는 이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팔꿈치가 내 옆구리 쪽으로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요 손은 더 바깥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해서 편사 시에 내가 손과 발 어깨 등을 쓰는 그 자세의 반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가슴 요 쇄골 라인도 좌우로 활짝 열어주세요 그대로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내쉬고요. 네,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힘한번더빼 주세요. 어깨에 견갑골을 살짝 내리면서 턱을 안으로 집어 넣어 보세요. 네,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세를 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쇄골을 좌우로 활짝 펴시고요. 견갑골이 그럼 세워지게 되죠. 이 각도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겨드랑이 라인을 쭉 안으로 모아주세요. 이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올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W 모양 이잘 만들어 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 팔꿈치를 이렇게 옆구리 방향 안으로 모아주세요 내쉬고 들이쉬면서 팔꿈치가 닿아있는 양쪽의 옆구리를 살짝만 바깥쪽으로 넓혀보세요 처음에 이거 잘안드실수 있거든요 네 일단 내 아래쪽에 갈비뼈 라인의 옆구리를 들이쉴 때 살짝 바깥쪽을 살짝만 넓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배 안으로 당기고 옆구리 아래쪽 옆구리 라인도 안으로 살짝 안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포지션이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하고 등이 기울어지면서 동그랗게 말리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슴을 활짝 편다 그리고 견갑골이 벌어져 있는 특히 아래쪽 견갑골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내 팔꿈치를 옆구리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려고 한다 네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만 기억해두세요 손의 각도가 요 손목이 많이 이렇게 앞으로 굽혀져 있는 분들은 이게 잘안 펴지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잘 펴주려고 하시면서 손목의 터널 주근이라든가 팔꿈치의 통증들 어깨의 오래된 통증들이 조금씩 더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도 많이 부담이 줄게 되거든요 네턱 안으로 살짝 더 당겨주세요 네 요거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 어깨 쪽에 위로 밀려 올라가고 안으로 모아지면서 이 강력하게 이쪽 라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목이 아픈 분들도 뭐해도 많이 평상시 해주실수록 훨씬 더목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깨 위에 봄 3마리 올라갔다고 느껴지신 분들 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꼭 필요한 W 동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W 하나는 기억해두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